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채널아트 만들기의 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얼마 전에 바꾼 저의 채널아트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 아이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텍스트와 이 아이콘들 어디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에 있는 유튜브 채널아트 연습이라고 하는 그 연습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안내선이 지금 모바일에 적합한 화면이고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이 부분이 PC 화면 크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크기가 TV 화면 크기인데 저는 안쪽에 있는 모바일 화면 크기만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아트는 사진이 들어가 있죠 제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사진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중 하나 바로 이겁니다 <웃음> 괜찮죠? 자 요것을 이제 딱 여기 네모 사이즈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제 얼굴은 딱 요만큼만 나오겠죠. 그리고 두번째 왼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어, 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세상 이라고 적어볼건데요. 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 세상 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글꼴입니다 글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일단 전체 글꼴을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눔 스퀘어체 좋네요 자 그리고 이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는 스웨거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별로 눈에 띄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확대해 줄 겁니다 자 확대 자 이렇게 바꿔주니까 훨씬 더 느낌이 좀 있죠 자이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줄 겁니다 선은 삽입 도형 그냥 실선을 그려줄게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 주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색을 한 회색 같은 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좀 이렇게 회색 그리고 너비를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대시 종류를 여기 있는 동그란 둥근 점선으로 바꿔줄게요 제가 봤더니 이게 근데 둥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 모양 종류를 원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게 됩니다 고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다가 저는 아이콘을 집어 넣어 봤는데요 이 아이콘을 왜 넣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넣어 볼 수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다고 라 어필을 하려고 이렇게 아이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더 작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른쪽 아래에다가 제 이제 생방송 스트리밍 시간을 좀 적어 볼 건데요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이 스트리밍이라고 적었던 것을 오른쪽 아래에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를 좀 줄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 줬는데 뭔가 좀 허전하죠 여기 상단에 뭔가 좀 아이콘을 하나 집어 넣으면 좀 세련되, 세련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TV 아이콘을 넣을 거니까 TV 아이콘 검색해 볼게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텔레비전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적었더니 텔레비전에 관련한 아이콘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요거 요거 괜찮네요 이것을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512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 받은 이 아이콘을 여기에 그대로 집어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을 오른쪽에 이동시켜서 작게 만들어 주면 끝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줄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서로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유튜브에 채널 유튜브 채널 아트에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이제 채널아트 넣는 부분 오른쪽에 연필을 누르시고 채널아트 수정을 누르신 다음에 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삽입하니까 여기에 아주 멋, 멋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당시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채널아트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 만들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채널아트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